이게 잔디 잔디 딸린 선 같은데도 있는. 도두 번째로 지하에 여, 있는 여기도. 지하가. 아세 번째인가. 더 늘려라. <웃음> 지하에 있는 여 뭐니 없다 이거. 초콜렛 두 개. 뭐야 이거. 오 석재 절단기다 인도고 인도고 다인도인 물도 있고 오미리다 고양이다 이 집이랑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겨먹어 사막 신전이다 마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어 진짜? 어 거기 이제 관광특구다 바로 옆에 신전도 있어 그리고 저곳을 버리고 나는 다른곳을 가겠 예, 저기 좌표만 좀 찍어놔줘 죽오면 되나? 중앙에.. 이거? 중앙에 분수대도 있었다 어? 양방목도 있네 어, 어떻게 어 오면 되냐 거기 거기 잠깐만 F3 좌표가 음.. 8, 1, 6. 7, 7. 우리 지하철 반대로 조금 면 돼. X, Y, Z다, 순서대로. 응, 음, 어, 어, 어. 잠깐만. 뭐라 지 아, 그냥 조금 면 되네. 어. 그냥 사막 죽으면 된다. 이 지하철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포기에라 생각하기도. 이 마을은 운이 좋은데? 응. 음. 농사를 할수 있을만한 그런게 있어 고. 대단 대단 야 연두색깔하고 엄청 가깝다 가 연두색깔이라고? 연두색깔 레인하고 엄청 가깝다 어, 연두색깔 레인이랑 있고 있다 두번째 터널 속에 있는 저 역에서 엄청 가깝다 음. 이쪽으로 그러니까 주가면 되 그래야... 어? 어? 이쪽으로 음, 주가면 되에서 그래야... 어. 그쪽 말고 저쪽이다어디 이쪽으로 음. 와야 한대 잠깐만 니 어디있노? 내가 여기있다 아 그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발전 한번 해야 한대 그래야 간다 또 그쪽을 야, 터널 뚫을까 이번에도 음 뚫어도 되는데 귀찮찮노 그냥 산 옆으로 지나가면 되지 그럴까? 여기서 우회전 시키자. 아 그래 롤코 롤러코스터처럼 만드는 거 어떤데? <웃음> 그게 제일 힘들다. 아! 됐다. 우회전이다. 막혔다. 괜찮다 <웃음> 뚫으면 된다. 아이가 뜨는 게 아니지, 옆으로 우회전 해야지 음... 아니 좌회전이다아 좌회전 안 해도 된다 야, 그거 없애봐봐 월데이디 있으니까 여기 어차피 뚫으면 불쌍하다 이쪽에는 우리 개발을 막았는데 컷컷 <웃음> <웃음> 옛날에는 셋영으로 했었는데 요새 영이안 돼가지고 영으로 하면 그거 되지 않나? 공기불로 어? 잠깐만 여기 지하철역 하나 세워야겠다 산틈 여기도 산 틈? 그냥 직선으로 쭉 해도 된다 여보세요? 어 왔다 아빠는 지금까지도 없는데 아 그럴거지 말아야겠는데 밥하는밥하는다 먹기 귀찮아가지고 안 먹고 하니까. 귀찮다 차려 먹기가 귀찮다고 차를 먹을 줄은 알지, 밥할 줄도 알고. <웃음> 아니, 귀찮다고. <웃음> 아이 싫다, 안 한다. <웃음> 어차피 금방 3월 다위면 학교 간다, 이거다. 틈새 <웃음> 여기다. 어, 그래서 뭐 마트라도 갔다 오도가 어딘데? 어. 뭐, 어... 뭐, 그런 일이 있다. ᄒᄒᄒ. ᄒ ᄒ ᄒ 여기, 산틈, 여기다. 한듬적 네 <susur> 가끔 챘지야 저거 뭐냐고 나한번 해보게 그거 아, 엄마 오빠가 어,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 봐라 내해 이거 뭐라는 데뭐왜 친구가 어저 이상한 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람이야 과연이야 도고 이거 이 트, 측면으로 이어 봐봐 <웃음> 왜안게어 <웃음> 오빠 친구 보여서 욕하지. 오빠 오빠 친구 얼굴 한번 볼래? 응? 싫어. 응응. 싫어. 아무나. 안 아나 안 싫어. 싫어. <웃음> 안돼. 아요요 요 마을이구나. <웃음> 됐다. 됐다. 못한다. 안돼독구 아, 여기서 내리자 길을 뭐와다독구 열심히 동생을 몰아내고 있네 <웃음> 몰아내는 중이다 아직 오빠 저거 뭐야? 몰라, 몰라. 오빠 이거 어디있어? 몰라 몇번 죽었어? 몰라 말해라고! 말해라. 말해라고! 오. 몰라. 니네 동생 뭐 54라 봐 너무한 마이다 형. 버리고 여기다 여기 아, 하나 아, 세울까? 어, 아, 세울 거 없는, 세우면 됐지. 야, 저기 보이 저기. 어, 보인다. 다 저기다. 우리의 목표지 저기다. 와, 개많이었는데 야, 어. <웃음> 여기 개많이었다이우선그 와중에 또, 여기, 한참. 여기 진짜 많이였다. 여기. 조금 일어나봐 설치한 뒤동어어 어, 그래 이이 이, 이 동네까지 와네 사막에 왜도끼가 있냐 사막 있지. 사막에 토끼가 있지 왠지 몰라도 이 게임은 사막에 도끼있더라어 NPC 마을이다 사막 NPC 마을 찾았다 내가 TNT 어. 음, 그 뭐요 <웃음> 안 된다 여기 거기 개발 관광특구다 관광특구라서 안 된다 바로 옆에 신전 있단 말이야 관광특구다이 응. 옷은 대따 길게 지었네 초록색이다 대따이니까 이건 은비선이다 이기부터 여기 마을 꽤나 크다 응. 분수도 있겠 신전은 있겠다. 어디? 신전은 저 옆에 있다 여기 아, 괴라미 두구나 그기 이제 지하철로 이어질 것 같다 사막 바로 옆에 설사단도 있고 이제 거다있 사방 옆에 설산 사방 옆에 보면은 숲하고 설산이 있는 어설산 <웃음> 설산을 있는 것은 사호선이 있다 아니 왜설 아니 왜 사방 옆에 설산이 있 그러게 <웃음> 우리는 모 뭐. 모른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 그 저하고 저, 저 마을에 2호선과 4호선이 교차점이 될 거다. 오케이. 파고 이래. 이제 저기까지 쭉 이으면 되겠군. 미쳤다 여기 마을 입구 여기 또 야, 이젠 부산도 위험 지역이었나 응. 음. 아, 그건 신전도 있네, 요에 피라미드. 어, 바로 옆에 있다. 전 이제부터 피라미드가 아니라 우리 그거다 전 관광관지 여기다 이제부터 현재까지 마지막 역이다. 끝이가 이제 여기 현재까지 연장 계획은 있다. 오 연장하면 얼마나 나 음, 이거 은비선이 와서 상당히 길다. 아 여기 아니어도 된다. 요 앞이 끝이 있다. 야사막은 물바다로 만들 거네 으악 날라라라 야 바꿔야 될것 같다 오케이 잘 응. 가시게 잘 가시게 우린 격다 만들었다 라라라라 이 마을 이름은 뭘로 할까? 우리는 뭐, 고로 존재한. 야, 이거, 여기서 보면 왠지 어디로 이동한 터널 같잖아. 음. 이동 장치같 없네, 이거. 꼭 들어간 상태갈것 같아. 으악. 이거의 자국 이름 뭔데? DOH다. <웃음> 이 역의 이름은. 신전 있다. 어? 뭐깜짝이 어, 방금 순간 레그 먹어가지고, 네가 우, 갑자기 와고 움직여. 음. <웃음> 아근 하면... 사막 어풍들은 안타죽지 응 음. 얘들은 왜 안타죽더라 머리에 두건 같은 것 때문인가 몰라 뜨거운 데 있어서 물에 빠트려놨던 얘가 진정했어 응 음. 근데 레일 가는 것도 월드인 이수로 됨? 월인수로안 되나? 한번 해볼까? 음, 뭐오르가팡 하고 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한번 해볼까? 해보면 뭐 알겠지 파워레일로 근데 이 테라코타는 어디서 쓰냐셋 사라코타 이거 배치 방향 거꾸로로 르 어? 되는데? 어 되나? 어오르팡이 아니라 제대로 됐나? 응야 화살표 방향 이거 똑바른 거 맞나? 거꾸로다 덕분이 <웃음> 발표됐다 이건 맞겠지? 응 맞다 어 오르가 제대로 탕? 깔리더라 야오르가팡인줄 알았는데 사막말 많이 발전했다. 여기다가 이렇게 양도 심어놓고 음. 이 여기 이름은 뭘로 할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기다 여기. 음, 말... 뭐. 어오 된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오 편안하구만 야 그냥 이저 레드스톤 저 핵도 저것도 그냥 <웃음> 싹 설치해버리면 일자로 쫙 정렬해보면 안되나? 여기는 음. 서라면동 있다. 야, 저기 주민이 왜 있냐? 응? 주민이 왜 여기 있어? 응. 그러게. 아, 지도 제작자. 지도 제작자였다. 응. 오, 편안한데. 이거, 이거 틈 사이에만 이렇게 블록 설치해 놓으면 될것 같은데. 따따따따라라따. 따따따. 이미 또조비한테꼭 쫓기고 있어. 어, 음. 밟고 있어도 여기 설치되네. 응. 레일이다 이거 밟고 있다 이젠 예전보다 작업이 훨씬 수월해요 음. 화석표 블로그 나중에 레일 타면서 깔면 되니까 여기 생겼다 여기 근데 호박이 조각된 호박이 따로 있나? 어 이제 바뀌었다 그. 옛날에 아예 파져있는 걸로 철골렘으로 어떻게 하더라? 철블록이... 철블록 네개에 엿가락 반대로 놓고 어, 어때? 네. 호... 아, 그거 한 그냥 호박도 있고 파진 호박도 있더라 한 번씩 보니까 자연스폰 되는 것도 이 마을에 이제 철골렘이 단뜩 많아지고 아, 동물 면이 마을에 이제 철골렘 만열 마리가 넘기 그리고 철골렘 낙대만 만다더라 음. 안받 고양이랑 같이 안 봤는데 착지를 너무 잘하셔서 안 봤는데 야 동우 <웃음> 쳐서 주민들 도망가게 하는 이상한 지 좀 가는 게 낫겠다.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서라면 마지막 역은 뭐고 신전 신전 여기서 서라면을 지나서 동네로 와... 간다 그러면. 사람은 동남은 뭐가 다른 거야? 마을 서쪽, 마을 동쪽. 아. 그런 뜻이었나? 음. 그런 깊은 뜻이. 지하철은 개통되니 아주 편합니다. 아마도요. 아마도. 아마도 마니다 라라라라라 <라> <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내가 한 가지 조금 큰 프로젝트를 발동시켜. 바로 사막 위에 저수지라는 것이. 그럼 저수지 여기다, 거긴 얘부터. 하지만 이곳은 철로가 연결돼 있잖아 좋아 이제 물을 쫙 깔아버리네 여기 이러면 내가 어디서 이걸 짓고 있는지 한번 봐라 어딘데? 좋았어 이제 이 바닥을 파기만 하면 끝이 어디서 짓는데? 어디 있는 거지? 통제. 내가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라. 그럼 어디인지 알 수. 있. 갑자기 엄청난 렉을, 렉을 먹고 있다. 엄청난 렉을 먹고 있다. 어, 잘못 눌렀다, 나 방금. 뭐를 눌렀는데, 니가? 온도 쳐야 된다. 어, 이상한데 박혔나 본데, 이게? 어, 그렇네. 이상한데 박혔다. 렉좀 걸릴 거다. 어? 이상한 데 막혀가지고 산 하나가 날라갈 뻔했다 <웃음> 그래 이래 돼야 되는데 됐다. 야, 응. 응. 여기는두보인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본공적으로. 니 어디 있어? 찾아보세요. <웃음> 지하철 요 주변이가. 한번 내 이름표를 찾아봐라. 어딘가에선 빛이 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응? 힌트 뭔데? 어딘가에선 빛이 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용암 있는 데가 아니 용암이 아니라 호수다 원래 없던 곳이기 때문에 더 찾기 힘들 거다 <웃음> 나중에 좌표만 찍어놔라 욕으로 이어버릴 거다 내가 네가 찾으러 와야 한다. 내가 나갈 때까지 찾지 못하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못한다. 요선 29번이다. 밤에 약간 빛나는 수준인데. 밤에 밖에 사막에... 못 찾을걸? 어디라고? 사막 어딘가에 있다. 아 찾았다니. 안 된다 아 지하철 여기 있는 데 있네 넌날 찾을 수 없어 이거 맞나 여기? 내 있는데 철블럭 깔려 있는데 위에 아 들켰다 들켰다 그럼 여기는여이부도 저수지역이 있다 근데 저 철블럭 밑에는 쉘터가 있다 음. 여기 보면 가까이에 하나 있긴 한데 너무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 <웃음> 라라라라라 이오빠 라라라라라라 힘드니? 사막적은 땅 파기가 힘들어 모래때문에.. 아 비온다 야 지금 어 맞다 하지만 난 호수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어 Well wow. La la la la la la. 이제 철불록 대신에 사암으로 바꿔야겠다 음.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여기 4구역 집왕 문이 멈췄어 고급져 보이는 미선 나는, 남은... 이, 이 열차 왜 이리 기냐, 근데. 니가 길게 만들어. 배떨기도 <끼도> 뚜껑을 3으로 다시 덮었다 넌 이제 알아보기 힘들것이 서면역 서면 내신 서면 있는 거다. 라면 있다. 라면 라면 있다 여기. 됐다 좀 철저하게 위장을 해봤다 탈자가 왜 있냐 이 동네 <웃음> 누가 소환한 거야 이가 <애가>. 그래 <웃음> 좋아 이제 저수지는 숨겨졌다 근데여여 그 이름은 그대로였다 진짜 들켰잖아 <웃음> 여기 이름 때문에 들켰다 틈새 진짜 틈새 있어도 틈새다 라면봉 진짜 저수, 봉이 잘려서 나면 그렇다 덕구 저수식 됐다 젠장 들켰다 브리핑 젠작. 당했다 당했다 와가팀킬해요 <웃음> 오. 길 뚫었다 야길 뚫었다 미친 어디 저수지 뒷길을 뚫었다 하지만 덮을거다 내가 덮었다 넌 찾을 수 없다 니네 무슨 여긴 어디 있는데 저수지 여기 있다 저수지 쉘터 뒷길을 열었지만 넌 찾을 수 없어 이거 그냥 스킬 같은데 어 그래 탈지 스케를 음? 그늘 안에 넣어줍니다. 여긴 비가 오는데? 어? 여기 나오네? 여긴 오네 음. 여긴 오는데, 어? 어? <웃음> 야. 음? 사막 사이에 잔디에 있는 데가 거기만 비 온다. 진짜? 잔디, 사막엔 비안 온다. 와봐. 어? 잠깐만 내가 내일 깔고 있다 지금 티비 타봐 지금 아니 못 본다 비 그치 못 본다 이거 비 틀면 되지 다시 와 신기하다 이거 와. <웃음> 존나 신기하다 와 이렇게 인가 야 여기 봐봐 요안쪽에 들어가면 비가 오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나온 안 나온 어, 뭐야 이게 레전드 <웃음> 여기가, 미, 무슨 여기지? 여기가 저수지인가? 30. 인위적으로 연결해놓은 건 반응 안 하네. 응. 원래 이런 에디어다 싶은데만 오나? 그런가 보다. 어, 근데 여기 진짜 분수대가 많네. <웃음> 뚜다 털었나? 음, 털진 않다. 그냥 뚜껑만 살짝 씩 열어보고. 오. 음, 여기가 아니 <웃음> 내일도 여러분, 학교를 가야 돼요? 난안 간다. 내일 가면 또 쉰다 잠시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냐 내가 길게 만들었다 아가 여있다 그 24번 들어와어 저수지역 여기 뚜껑은 닫아놓는다 아주 그럴싸 눈이 안 띈다 아니요, 당신 걸렸어요 저한테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제 저수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수지역으로 남겨놓을게 잘 찾아봐라고 이 저수지를 파괴하고 파괴한다 안되겠어 어, 근데 거기... 정작 저여기에서는 거리가 멀다 응, 음, 기에서 거리가 멀고 올라가야 돼가지고 굳이 상관없을까? 사람들 못 찾을 것 같아 <웃음> 여기다 이제 드디어 근데 오리어 거리상로 거리상으로 따지면요 틈새역에서 음. 틈새역에서 그냥 올라만 가면 나온 24번이 뜨고 뭐야 이거 야, 정말 신기한 거 있다. 뭐봐 뭔데? 와봐 모래가 떠 있다. 사암도 아니고 모래가 떠 있다. 아, 드디어 이 동네 다시 왔어 어디 있냐, 지금. TV를 타라든. 간단하다 여기 모래가 떠 있다. 아, 한 번씩 그렇다, 이거. 뭐? 야. 여기 왜 이래 탁, 추 찾았냐, 이게. <웃음> 당신은 저수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 뭐야, 크리퍼다. 저수지 속의 긴 비밀 공간을 찾으십시오. <웃음> 이라고 선장에 박아버리게 안돼 선장이 죽었잖아 너 때문이야 와 1119개통이다 다구, 폭우는 또 뭐야? 그냥 지을 게 없다 거기는 바꾸야된다 라멘 터널 응. 거기는 바꾸디 있게 집은 거다 선면 대신 있는 거다 근데 저 라멘 터널에서 응. 우리 도시까지 생각보다 가깝다 응. 이게 돌아가서 그렇다 뺑. 환 자식이 왜 있니? 떨어져라. 그 민규꺼 아이가 혹시? 몰라, 누워있다. 집 위에 누워있거든. 그래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민규거다 야, 떨구면 아마 나 거기, 원래 거기 살던 애다. 오,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와봐. 정말 신기한 거 있어. <웃음> 얼른 TV 타봐. 지금밖에 못볼 거야 이건 뭔데? 이거 와봐. 대나무 위에 있는 판다도. <웃음> 어디? 어디? <웃음> 뭐야 너? 너왜 거기 있어? 야, 거기 밑에 보면 안 대나무 나, 하나밖에 그냥. 없어. 거기 게야나또 나. 얼마나 <웃음> 음. 신기하이 잠만. 내밥 네, 먹어야 하나? 응. 음. 껌 먹어야지. 밥 먹고 오게.